줄 수야 이 있다지만 해와 달이 바뀌는 건 어쩔 수가 없구나 좋아서 만나고 싫어서 헤어지. 첫어 세월이 잘뜩만 하구나 인생 타령 사랑 타령 이제 그만 내려놓고 너와 나 둘이서 사랑으로 맺은 언냐이 세상 끝까지 내 사랑아 <목소리> <울고도는> <목소리> 멈출 수야 있다지만 해와 달이 바뀌는 건 어쩔 수가 없구나 좋아서 만나고 싫어서 헤어지 사랑하려 사랑하려 이제 그만 내려놓고